공산당에 들어오니까, 7사단 그때 신태영소장이지휘하에서 37명이 대, 자유력 대장님을 모시고서는 임실군 신덕면 조월리 옹골련 부대라고 하는 데들어가서고 유격전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1월 10일쯤 배들이 거기서 완전히 치료발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치료발전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건물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니까 밥도 못하고 뭐 여러가지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3일간을 밥이 안 올라오니까. 지상 합동 작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발전소에서 경찰관이 나가면 총을 쏴요. 그 짝은 총이라 마세보쳐 있어요. 그나하고 인자 이 이제 어? 그 안경 날아가지고 쏘니까 백발백중이었고요. 그래가지고 나이 그때 군사 전사, 군사자가 그때 그렇게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으로 보고가 들어갔죠. 경찰국에이 십발 전투 경찰을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가지고. 그게 차이로기가 들어와가지고, 17대하고 18대가 이렇게 합체구름. 합체가지고 차이로기가 되대장이니다 3일 동안 굶었는막 기지 맥주하고 있었는데, 18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살아났죠. 이놈들이 그 도로까지 다 차단을 하고 못 들어가게 보급을, 그거를 이제 참 결사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돌파해서 우리가 그 앞에 고치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차이력기가 그, 그 계략을 써가지고 차를 한 다섯 땐가 이 추로 이렇게 실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카브가 있는데 자꾸 차를 헤드라이트 켜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후퇴해가지고 또 들어갔다 하니까 이놈들이 대부대가 오는 줄 알고. 그게속에뒤 조금. 그래가지고서는 에 들어가서 새벽에 들어갔어요. 태력이 참말로 대단하면 대단하다고 하는 네. 게 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기부발전소를 뺏겠다, 점령되겠다, 퇴가겠다 이런 거 7, 8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 발전소를 점령해가지고 이쪽에 공기들이 나가가지고 그 놈을 또공기들이 포위를 했어. 음. 근데 우리는 실탄이 떨어져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태인지서 가서 대대장한테 이제 실탄 가지고 태인지서까지 왔다. 보고를 했더니 가지고 킬보로 오라. 이게요. 근데 가다무이야 태인지서는 못 간다는 게 공기가 꽉차다요 네. 근데 대대장이 뭐라고 하냐면 공동서 킬보까지는 우리 부대가꽉 차서 도로 경비하니까 걱정 말고 오라. 이게요. 갔다가 경기 차탄 경기원도 둘이 죽었어 나 같이 갈경기원 그리고 하나 죽고 둘다 죽고 다 서이 다섯 명 위에서 서이다 부상자가 생겼어 그래서 가서 왔다고 했더니 거짓말을 했어. 부대 살리기 위해서 오는 돈 중에 는 공기가 있는데 우리가 배치게 됐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 거짓말을 하고 본인이 울었어 그 부대를 살리기 위해서 슬퍼에 떨어지는 다 죽으니까 총, 총알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있는 대로 그냥 나눠주고 신호를 내가 사격 개시하면은 쏴대라. 그래가지고서 우리하 그냥 그 말대로 사격 개시 소리 질르고 래 그냥 쏴댄 거예요. 쏴댔더니 그 사이에 이저 탄환차가 뚫고들어갔다 뚫고 들어왔다 뭐. 대원들은 이제 잠복근무도 나가고 모 오고 이제 우로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저문 한나에게 지금 저렇게 생겼지만 한 칸에 둘씩 이렇게 배치를 해서 걷다가 네. 이제 여군을 지키기 위해서 네. 저 일반 지금 중연자리도 전부 다 배치를 해놓고 여기가서깡백혀 갖고 없는 깜빡또 모든 다소를 들었던가 차이력지가 여기를 들어왔어요. 네. 우 때는 병력이 적어서 네. 많이 배치를 못하고 지서 부근만 지켰거든요. 네. 근데 차일혁 씨가 그 용감한 양반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 우기에서 그냥 전부 다 그냥 사격을 하고못하고 하고 해갖고는 인자막 씨저 밑에 가면 이제 지서 자리가 이제 있지만 거기다가 도구 이렇게 싸갖고 해놨는데 문앞그들려움성 사격을 얼마나 받는 그 도구를 싸는 놈이 가냥 부맥이 가 많이 나왔으면 탁탁 그냥 맞아서 네. 하니까 1초만 늦었어도 그냥 돌아가 있었고 맞았을 거예요. 네. 그, 네, 그렇게 용감한 양반이 차일혁 씨가. 네. 총을 하도 쏘니까 불이 벌거요 그냥 시거 거기다가 오줌을 녹아줬셨어요 그런데도 절대로 뒤를 물려서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라이닥비 유기의 전쟁의 영웅으로서 대한민국을 수호했던 그런 분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 또 호국의 인물 우리 5천년 역사에서 우리 나라를 지키는데 기여하신 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전쟁 기념관에서 매우 한 분씩 추모 선양하는 위대한 이인들만 골라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거기에 우리 차이력선생이 포함되셨고 한 130만명의 우리 국군 장병들이 6.25전쟁 동안에 참전하셨는데 그 130만명 중에 또 거기에 6.25전쟁의 영웅으로 차이력선생이 거기에 또 선정이 돼서 나라의 어떤 그 사업으로서 이렇게 추모를 하고 선행하는 그런 인물로 선정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2000년에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5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있기까지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훌륭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과 국방부 그 다음에 전쟁기념관에서 18명을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소화한 18인 전쟁 기념관 2층에 전쟁 지도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8인의 면면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통령만 3명입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은, 아, 미국 사람이 7명이 들어가 있고, 그, 그, 미국의 그 7명 중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6.25 전쟁 때에 두 사람이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 육군, 육회 공군 참모, 참모 총장,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11명이 있는데, 모두가, 어, 군 출신들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딱한 분, 경찰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바로, 차일액 선생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전부 전쟁 영웅, 그 다음에 분의 아, 통수권자를 역임했을 뿐인데, 경찰에서도 가장 뭐, 그 높은 계급도 아닌, 총경급에서 차일렉선생이 대한민국의 18인, 대한민국을 소환 18인에 했던는 것은, 그분의 이상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쉽고 그 다음에 역사적 평가가 어느 수준에까지 이렇게 됐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앞장을 잘 쓰더만요. 대개 지휘관들이 앞장 안서려고 하죠. 그런데 용감 뭔가 그래요. 영웅심도 강하고. 생사를 그 모를 초월한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서는 라 자기 일신을 초계같이 버리는 그런 훌륭한 지휘관이 있었어요. 저게 총탄이 비판지 같라도 일단 일어나서 가자 하면은, 아, 죽는 것이 뻔하지만은, 네, 모두가, 9년이 일어나서 진경 그런 정도로 그 사람의 마음을 찾아갖고, 그 부하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였다.